돼서 참석했었습니다. 미국 시상식은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정말 뭐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같은 공기를 마시며 뵙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런 컨셉으로 보이나요? 비즈가 알랄이 다 박혀있었어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엘사 느낌 나나요? <웃음>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저는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잠깐 킨 거고요.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. 그냥 저 미국 시상식에 참석했었습니다. 저희 CCA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, 라이징스타 상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트로피를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.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비록 다른 해외 스케줄 때문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음, 아쉽더라고요. 하지만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 팀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잘 끝냈습니다. 땡큐 <웃음> 아 이제 정말 댓글만 봐도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네요 여기 밤이냐고요? 밤이지롱 감사합니다 거긴 지금 아침인가요? 한국은 몇 시지? 한국 몇 시? 응? Thank y o so much. 저는 이제 다시 사사삭.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. 밥 먹으러 갈 거지? 이런 낮이군요. 한국은 네,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저도 여기서 저녁 먹고 또 슈슈슉 갈게요. 즐거웠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Wishing you good tidings. Bye bye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갈게요, 저 진짜. 빠잉. 사실 한 해에 정말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했어요. 또 넷플릭스에서도 또 전세계 시청자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우영우의 영광을 오래 누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하고요. 사실 제가 이번 시상식을 비공개 일정으로 온 건데,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저를 그렇게 공항에서 오래오래 오래 기다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LA 왔다고 꽃도, 꽃도 준비해주시고, 안타깝게도 꽃은 생화는 음, 한국에 같이 갈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, 또 이렇게 슬로건으로 배너 저와 유인식 감독님 LA에 온걸 환영한다고 그렇게 입국장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브라질, 네, 멕시코 이런 곳에서 라틴아메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항상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로 밥 먹으러 갈게요. 이 얘기하려고 다시 켰어요. 저는 맛있게 많이 많이 먹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.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요일인데 한국은 월요일이라고요. 음 제가 돌아가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겠네요. 모두들 안녕. 이제 진짜 다시 끌게요. 모두들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